안녕하세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작은 자 동예렘입니다. 저의 고향은 평안북도 운산군이고요. 거기에서 제 기억에 아마 3살, 4살, 5살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함경남도 영광군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처음 탈북하기 전 13살까지 살았고 남경북도 청진 청암구역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처음 탈북할 때 예, 1997년 9월 추석날 밤에 아빠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요. 그때 제 키가 129cm였는데 그때의 제 허리까지 물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이제 군인들이 뒤에서 지켜주고 아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나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뭐 그때 담배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술. 97년 탈북했을, 탈북할 때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희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저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소나무 껍데기 바깥에 까칠까칠한 그 두꺼운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그 안에 이제 얇고 좀 부드러운 껍데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벗겨다가 이제 조리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던 기억 하루는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손잡고 여동생이랑 저랑 손잡고 과수원에 갔어요 그 과수원에 갔는데 그 과수원은 이미 다 과일들 다 따간, 딴 상태였고, 뭐, 이삭 죽기 하러 간건 아니지만, 이제 먹을 수 있는 풀을 뜯으러 간 거죠. 그때 저희는 백도라지라고 불렀는데, 이파리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누워서 땅에 누워있고, 이파리들의 이제 까만 점들이 좀 있고, 근데 이파리도 많이 없어요. 여기 그 북한의 그 백도라지에는. 근데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길고 크고, 깊어요. 마치 도라지처럼, 도라지처럼 그렇게 굵고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뽑으면 이제 제법 먹을 만한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거를 찾으면 이제 아버지가 캐서 저와 여동생한테 이렇게 껍데기를 발라서 먹으라고 줬죠.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거를 받아 먹고 그랬던 기억.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어, 그때 이미 어느 동네에서는 누가 누구 자기 새끼 누구를 어, 잡아먹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미 너무 많이 들렸던 상황이에요. 어, 저희 마을에서도 이제 제 친구의 동생을 부모님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부 해서 와가지고 경찰들이 우리로 말하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시체들이 막 있는 것길가에 가다 보면은 뭐꽉잡비들이 죽은거 뭐, 죽은 뭐 이런거 있었던거는 이런 것들은 다반사였고 어,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제가 들어올 기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의 할머니가 이미 중국에 들어가 계셨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중국에 들어가서 약을 먹어야만 살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머니를 먼저 중국에 보냈고 이제 할머니는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랑 만나서 어, 친척 집에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이제 몇 달을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되게 엄청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무리 예전에 이모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또 어려우면 은 본인이 상황이 어려우면 은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는 따로 살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결정하신 게 뭐냐면 할아버지를 만나야겠다 짐침 그때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할머니가 좋다고 따라다녔던 한족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 나중에 사진을 봤는데 엄청 신사해요. 멋있어요. 체격도 크시고 엄청 크시고 잘생기셨고 중절모 이렇게 딱 쓰고 엄청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멋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손자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라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랑 만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선적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도 그 할머니와 같이 지내는 건 좋은데 손자를 자기가 거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저 때문에 할머니가 다시 그분의 집에서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먼 친척인데 이분이 중국 하북성에 살았어요. 허베이성이라는 하북성에 살았는데 그곳에 친할머니를 이제 소개시켜 준 거죠. 거의 가면은 괜찮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할머니랑 저랑 하북성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서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된 거죠. 이 할아버지는 노총각, 결혼을 하, 안 해본 신분이신데 양치기 할아버지였어요. 그때 그런 양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는데, 양의 엉덩이의 꼬리가 이렇게 넓적하면서 둥그러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전체를 가리는 그런 양이었는데, 수십 마리 길렀어요. 키가 되게 작으시고, 햇빛에 그을려 가지고 피부가 다 까맣게 타시고, 주름이 있으시고, 그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 말이 안 통하죠. 그때는 중국말 한, 한마디도 한할 줄도 모를 때니까 할머니는 이제 조금 알지만 어, 그래도 잘모르셨을 때고 저는 에, 할머니가 중국말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 저를 넣은 데가 그때가 제 기억이 14살이었는데 유치원 애들이랑 다녔어요 거기는 작은 학교여서 길다란 건물 하나에 맨 안쪽에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이렇게 있는 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14살 덩치 큰 애가 이제 유치원 애들이랑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동물원 원숭이도 되,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왕따도 당하고 왜냐면 같은 또래 애들은 이제 저를 이제 엄청 놀리는 거죠 그래서 막 흙을 이제 뒤에서 던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걸저가 걸어가면 뒤에서 던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따라서 이제 양치러 다니고, 그 할아버지는 그 이렇게 얇은 참대를 이렇게 세겹 정도를 이렇게 꼬, 꼬아서 만든 길다란 그 채찍에다가 이렇게 길다란 그 채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메고 다니고, 저는 요만한 그냥. 나무 짝대기에다가 이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흔들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이제 14살 정말 엄청 먹었어요. 뭐 먹으면은 조금, 나가, 조금 있으면은 또 배고프고 먹으면또 배고프고 그래서 엄청 먹었는데 한번밥 먹을 때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엄청 싫어했어요. 이분 할아버지는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가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식사를 딱 끝내시고 이 등에 벽에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실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실눈을 뜨고, 제가 얼마나 먹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모르고 계속 밥을 엄청 먹, 먹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거를 눈치 주는 걸 아니까, 할머니가 이제 계속 네 손자, 네손주다 네 순주가 이제 크면은 너를 이제 먹여 살릴 텐데, 지금 순주가 이렇게 먹는 게 너는 아까우냐? 이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안 되는 중국말 단어를 섞어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 오케이, 칠칠칠칠칠칠칠 먹어라, 먹어, 먹어, 계속 먹어 칠칠 칠. 이러면서 또 누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고 계속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너무 어,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랑 많이 다투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음, 결정적인 계기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유치원 같이 다니던 그 동생들이랑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같이 이렇게 오는데 동생 집에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뭐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자물쇠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되게 되게 쉬, 쉬 심플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얇으면서 약간 넓은 쇠 부치가 있어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렸는데 열려왔어요 들여보내고 저는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밖이 엄청 요란하고 소란스러우면서 막 시끄러워요. 그러더니 그 시끄러움이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뭐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인 즉, 어, 너희 손자가 우리 집물 열쇠를 따서 따서 들어와가지고 뭘 훔쳐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뭐 없어졌다. 그래서 니들이 변상해라. 라는 거지뭐 이런, 이런 황당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냥 말도 잘 몰랐을 때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저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너왜 그랬냐? 너뭘 훔쳤냐? 이러면서 저를 엄청 막 야단 지렸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 앞을 딱 막아 서시면서 저를 뒤에 딱 숨기시고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과 말싸움 했어요.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시고 그때 이제 할머님이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너랑 같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가겠다. 뭐또 할아버지는 또 엄청 붙잡아요, 또 엄청 붙잡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다, 너 내가 다시 안 그럴게, 우리 같이 사, 사,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붙잡았는데 저희 할머님이 아니다, 너 절대 안 된다, 같이 못 살겠다 이러고 해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다른 마을로 어, 그것도 뭐 소개 받아서 갔는지 뭐 아무래도 소개 받아서 갔겠죠. 그냥 본인이 이렇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을 두개 정도, 한세개 정도의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갔어요.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는 한쪽 눈이 불편하세요. 근데 대신 이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나오신,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 그래서 이분은 저를 초등학교까지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원래 그 계시던 할머님과 사별을 하셨고 따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혼자 사셨던 분인데 문제는 집을 시골에 있는 그 집을 두고 이제 다른 외지 천진이라는 큰 대도시. 그러니까 베이징 옆에, 베이징 바로 밑에 있는 천진, 텐진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비 일을 하시면서 지냈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제 잠깐 일, 저랑, 저희랑 이렇게 만나서 일 보고, 다시 천진으로 가셨고, 저희들한테 이제 꼬박꼬박 받은 월급에서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제일 지금도 기억이 남고, 그런 분인데, 성이 로시였어요. 그래서, 어, 로, 로씨 중국어로는 루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이 루 저민이었는데 어, 로 철민이었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어,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할아버지가 엄청 잘 대해주셨어요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어,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어, 그런데 이제 집을 이제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완전 폐가 폐가 뭐 거미줄은 기본이고 먼지와 이 집과 담벼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 겉모습도 다 폐가를 다 청소하고 담벼락 다 다시 쌓고 할머니랑 같이 화장실을 다 새로 만들고 마당을 텃밭으로 할머니랑 같이 일구고 집다 청소하고 제가 느끼는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그 양치기 할아버지는 아침에 깨울 때부터 칠레 칠레 점이 칠레 칠레 레레치레 이렇게 약간 혼내시면서 약간 닭달하듯이 저를 깨우지만 제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거는 그 할아버지가 제 이불 안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제 등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쓱쓱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면서 저미 칠랄라 칠랄라 이렇게 깨워주셨어요 저는 그게 <웃음> 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짜증내면서 일어나다가 그 부드럽게 저를 깨워주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어 제가 뭐를 먹든 뭘 하든 정말 자기 친손자처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국인 선교사님들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탈북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영어와 컴퓨터와 중국어 가르친다 뭐 이런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교사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보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그 정보는 사실 그 하북성의 천진 쪽에서 살때 이미 듣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세뇌된 게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나쁜 놈들이다. 라는 기본적인 그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특히 이제 간첩들을 키우는, 양성하는 거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뭘 가르쳐 준다, 뭘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순전히 이제 간첩을 양성해서 이제 우리를 이간질 시키려는 국가를 이제 와해 시키려는 그런 놈들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했어요. 뭐 나는 가고 싶은데 이제 뭐 영어도 가르쳐 주고 컴퓨터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일절 사용 그런 걸쓸 줄을 모를 때니까 나중에 연길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없는 기,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대련이었어요. 대련에 처음 가면은 성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탈북민 친구들 모아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이런 쉘터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처음에 대려원으로 갔죠. 2001년 초부터 2002년 4월까지 약한 1년 2, 3개월을 이제 지내면서 그때 뭐산상수훈이라든지뭐 주기도문이라든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어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뭐 중국 련영성 해성, 그리고 뭐 안산, 그리고 뭐 심양 이런 데로 옮겨 다니다가 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갔던 곳이 이제 심양이었는데 심양에서 이제 경찰한테 잡혔죠. 한 하루 이틀 걸려서인지 걸려서 이제 봉고차에 실어 가지고 바로 고속도로 달려 가지고 영정으로 갔어요. 연변에 있는 용정 우리 윤동주 선생님이랑 계셨던 그 용정 용정에 가면 용정변방구류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탈북자들을 넣어놓거나 아니면 은 훈춘에 있는 집결소 아니면 은 저쪽 단동쪽에 신우주해서 넘어가는 단동쪽에 있는데 저희는 용정으로 갔어요 용정으로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죠 조사를 한 보름 정도 받았나? 받고 저희들은 본고잘 실려서 남양으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느낌이 와 공기가 달라요 이 분위기가 달랐어요 북한의 분위기가 딱 잡혀 나갔을 때 약간 이 압도되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확 주눅이 드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우리를 그 갱생이라는 그 한국전쟁 때 보면 은그 지프 같은 갱생이란 작은 차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우리를 다 쓸어놓고 이제 우리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종성이었고 종성 보이브 구류소였어요. 산골에 있어요. 산골에. 다 앞이 앞도 산이고 옆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앞도 사방이 다 산인 곳. 거기서는 이름 못 불러요. 거기서는 번호로 불러요. 근데, 우리 이제 잡혀 나갈 때, 이제 애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나이 제일 많았고, 이야기를 했죠, 애들한테. 우리 나가면 무조건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최대한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뒀는데, 저는 정말 오래 있다가 조사를 받았어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불려서 나갔는데, 조사하는 그, 보위 지도원이 그러는 거죠. 너, 하나님 믿었다며? 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야, 괜찮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말해, 다 우리 다 알고 있어. 아이 뭐 절대 그렇지 않다. 가까이 오래요. 그래, 갔더니 혀를 내밀어 보래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볼펜으로 혀를 이렇게 찍으면서 너 혀가, 네 혀가 몇 개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어? 너희가 공부했던 그것들 다 여기 있고 앞에 애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동생들을 다 먼저 부른 이유가 있구나. 나를 마지막에 부른 이유가 있구나. 애들이 다 말았겠구나. 그래서 공부했다고 했죠. 한달 정도 지냈고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탈북하기 전에 본적이 함경남도 영광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이름은 오로라고 하는데 그 오로에서 보위지도원들이 저를 호송하러 왔어요 두 명이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때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오로 보위부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감, 들어갔고, 서 있었고, 그분은 뭐 서랍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느라고, 이렇게 뭘 찾으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이 찾으며, 찾으면서. 근데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가 아, 내가 그딴 걸왜 믿습니까? 라고 대답을 no. 했어요 즉각적으로 어. 뭐 총을 제 머리에 겨누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저를 구타를 하거나 엄청 고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 하면서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딱 던졌는데 제가 그딴 걸왜 믿냐?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때는 나름 어, 이름도 반석이라고 짓고 음, 베드로와 같이 예, 나중에 북에 나가가지고 주 어, 주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이, 그 순간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야, 너 그러면 그찬송가도 많이 알겠네? 노래 하나 아는 거 있으면 불러봐봐. 그래서, 아, 제가 아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식,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하나 불러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어. 어. 그리고 나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55호 노동 단련대라고 하는 그 오로에 있는 1년짜리 감옥을 갔어요. 어, 거기에서 거의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제 거기에는 한 반이 거기에 제가 있을 때그한 14개 반, 13개 반 정도가 있었는데 평균 한 반에 7, 80명씩 있었어요. 한 14평, 15평 되는 공간에 막 120명씩 100명씩 뭐 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멀어 누워서 자 이렇게 멀어 이렇게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그러니 거기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옴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냥 다 밤새 그냥 다 자기 다 긁는 거죠. 다 이렇게 막 긁고 뭐 이가 퍼지는 거는 뭐 금방이고 뭐 먹는 게 이제 통밀을 이제 쪄가지고 공깃밥 그릇처럼 생긴 것을 기계처럼 이렇게 시루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푹 찍으면 은 여기에 1인분을 이렇게 딱 담겨요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그릇을 내면 거기에 이렇게 딱 담아주는데 뭐 양은 제법 돼요 양은 제법 되는데 이게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고 이 통밀은 아무리 씹어도 신기하게 통밀인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설될 때 보면은 그 알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흡수가 안되고 그래서 뭐 그냥 배 포만감만 조금 줄 뿐이지 거의 영양가가 없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주고 뭐 국이라고 해서 주는데 국은 그냥 그 온갖 그 양배추 떡잎들 그 뿌리채로 양배추를 자르고 나면 밑에 뿌리와 떡잎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냥 그 흙이 있는 대로 커다란 시멘트 탱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럼 그게 이제 절여진 그 물을 흙이랑 이게 다 있어요. 그 떡잎이 조금 몇개 붙어 있고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 가지고 그거를 썰어 가지고 그냥 물로꼭 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흙이 있든 없든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퍽퍼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퍽퍼서 그럼 그거를 밥 하나에다가 국 하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딱안 주면은. 담당 보이지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국을 밥에 다 쏟아 부어 이렇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게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먹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내가 오래 먹고 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밥을 먹는 것처럼 먹을까? 그래서 그 밥을 받으면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계속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물럭거려 그러면 이게 떡처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엿처럼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요만큼씩 뜯어먹어고 요만큼씩 이렇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먹으면은 먹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미 먹은 사람들은 또 배고프니까 그걸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쳐다보면 계속 먹고 싶단 말이죠 그럼 먹고 싶으면은 이게 먹는 곳에 온 신경이 가있으면은 이안 그래도 이 몸에 지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허, 이 영양실조가 금방금방 와요 뼈에 가죽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엎어버리는 거죠 국을 밥에다가 그래서 빨리 먹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일년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제가 있었을 때는 사반에 있었는데 이 사반이 뭐 하는 반이냐면 화목반이라고 해서 이 땔감을 마련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는데 문제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남은 게 뭐냐? 이 뿌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들이. 그러면은 이 소나무 뿌리, 뭐 잣나무 뿌리 모든 나무 뿌리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서 하는 일은 뭐냐? 가서 그 나무 뿌리를 캐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의 도구는 뭐냐 토미, 도끼, 곡괭이 그리고 밧줄 밧줄이어가지고 그 밧줄 나중에 이거 메고 와야 되니까 밧줄로 이거 세개만 있으면 돼 밧줄로 계서네개만 있으면 돼 개만. 본인이 한 뿌리씩 맡아가지고 그걸 뽑아서 본인이 뽑은 뿌리를 본인이 메고 와서 감옥 그 마당에서 펴놓고 그거를 쪼개서 나무 장작으로 만들어서 단으로 다 묶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누가 달라 그러면은 이제 뭐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간부들이 뭐 달라 그러면은 그걸 꺼내주고 또각 반에서 뭐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고 또 겨울에 나무를 못하거나 또 여름에 할수 없으면은 이제 강가로 나가서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은 넓은데 이제 물은 별로 없으니까 저수지 때문에 댐을 막아놨으니까 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골목골목 흐르는데 이거를 이제 일자로 흐르게 만들겠다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노동력은 놀고 있고 뭔가는 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강 가운데를 깊이 2m 30 2m 30에서 2m 45 되게 바닥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쫙한 번에 나갈 때한 7,80cm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조금 나갈 때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뭐 거의 1m 나갈 때도 있고 이 그곳의 모든 흙과 자갈을 반대쪽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뚝을 만들어서 쌓아야 되는 거예그 일을 하는데 일하는 강도 대비 그 에너지가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많이 죽고 저도 들어가서 안 그래도 이미 많이 체중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허약 2도까지 왔어요. 어, 허약 1, 2, 3도로 나뉘는데 이제 3도는 이제 항문의 과략근이 조절이 안 되는 거 풀리는 거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냥 죽어 죽어요. 그냥 먹, 먹는 족족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많이 죽어요. 근데 저는 이제 허약 2도까지 갔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얘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귀에서 항상 그 전기 고압선 소리가 들려요. 웅 하는 소리가 항상 들려요. 그리고 누가 나를 불러도 잘못 들어요. 잘못 듣고, 반응이 느려요. 그리고 계속 안채두면 그렇게 허약 이도 걸린 사람과 병자들을 일하러 나갈 때 데리고 안 나가요. 왜냐면 데리고 나가봤자 본인들만 힘드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막 모아 놓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아만 놓으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데리고 나갈 때가 한두번 있어요. 그럼 나갈 때마다 앞을 보지 않고 땅 밑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땅 밑에 뭐라도 떨어져 있을까봐 먹을게 그래서 뭐 소똥 속에 묻힌 옥수수 알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는 거죠 혹시라도 그게 있을까봐 제가 그랬어요 강, 바닥에서 작업할 때 철판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든 이 철통이 있어요 개인이 메일 수 있는 철통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담아 주는게 엄청 무겁게 많이 그거를 메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워낙 느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쏟고 또빈 통을 들고 이렇게 터벅터벅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또 흙을 받아서 또 터벅터벅 하고 음.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제가 배웠던 게 이제 하나님을 배웠었고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막 하나님을 찾았죠. 거기서 울지도 못해요. 울면은 어너왜 우냐? 이러면서 그 울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맞는 거예요. 맞고 또 일도 또 엄청 세게 시키고 너또 아직 덜 힘들구나. 그러니까 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저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마음으로 운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요.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나가서 뭐든지 다 할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게어 그런 게 아닐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음, 오늘도 하루 살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 다 저를 곧 죽을 애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는 일과가 끝나면, 이게 미음 자 감옥인데, 마당에 각, 자기 각반 창문 앞에 이렇게 마당에 앉아가지고, 생활총화를 해요. 그날도 소망없이 그냥 앉아서 생활총화하고 있었죠. 갑자기 옆에 사람 저를 이렇게 쳐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쳐요. 그래서 어, 왜?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뭐라 해요. 뭐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로 뭐 면회가 왔다는 것 같아요. 면회가 왔대요. 그래서 아, 어, 뭐, 무슨, 나 면회 올 사람이 누구 있지? 이러고, 무슨 면회?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막, 그, 우리 반장도 그렇고, 보여지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엄청 다들 놀라가지고, 어, 면회 왔다고 이러면서 막 엄청 놀라는 거야. 그냥,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보여지던을 봤더니, 보여지원이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음,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렇게 음, 뛰기는 해야 되는데 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뒤뚱 뒤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죠 가해가지고 면회장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면회장에서 이렇게 딱 입장을 하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딱 입장할 때 저는 상대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아 누가 왔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막내 고모가 평안도에 살고 있었던데 막내 고모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면회자들이 렇게쫙 서있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 고모가 있는 곳에 앞에 이렇게 갔는데 고모가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어, 우리 철민이 안 왔나? 이러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고모 앞에 서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중국에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제 연길에 있는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몇 달이 되도록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이두 분이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본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한 거죠. 잡혀갔다. 어, 본인이 직접 찾아다닐 순 없으니까 이제 평안도에 살고 있는 막내 고모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디로 잡혀갔는지 모르니까 네가 좀 찾아다녀봐라.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돈을. 그래서 막내 고모가 제가 고모가 세명이 있는데 막내 고모가 전국을 다돌아다닌 거예요. 감옥을. 그다 돌아다니다가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 있을까 싶어서 살던 곳에 와가지고 면회자 신청을 했는데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모는 보통 면회자들이 들어올 때 이제 밖에서 안에서는 참못 먹는 음식들을 이제 해갖고 온단 말이죠. 근데 고모는 있을 생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혹시라도 있으면 어쩌나 해가지고 그냥 그 꽈배기, 꽈배기 두 개를 사갖고 왔어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근데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음, 고모가 왜 저를 못 알아봤냐면, 고모는 제가 중국 연기를 살 때. 고모가 중국에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챙겨서 아버지랑 할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청 덩치가 큰 상황이었고 이렇게 듬직하게 앉아있으니까 음 저희 고모가 막 아이고 철민이 어릴 적에 어버 키우고 막 그랬는데 막 지금은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 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고모가 일단은, 일단 고모 앞에 섰고, 고모 앞에 이제 대뿌라가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갖고 온걸다 먹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배고프니까, 그걸 이제 막 주워서 막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모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던지, 문, 문 저쪽 입구 쪽에 가가지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만기 출소를 이제 제가 2003년 7월 5일날 출소를 했는데 그 감옥의 철문이 대문이 엄청 큰게 있거든요. 그게 한번 이렇게 열렸다 닫힐 때면 그 거렁거렁 거렁 거렁 거렁 하는 그 소리가 엄청 열란해요 출소하는 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그 철문 앞에 이렇게 딱 앉았다가, 그러니까 중간 문이 살창으로 된 작은 중간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문이 열리면 이제, 그 다음은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인데, 철문이 열리는 순간, 아,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공기가 달라요. 감옥 안에 있을 때 똑같은 하늘을 이, 이, 이고 살았는데 감옥 안에 있을, 있을 때그 공기랑 그 철문 밖에서 맞는 공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날아갈 듯이 막 발걸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어, 밖에 나가서 제가 살았던 동네도 가보고 어, 제가 살았던 집에도 가보고 제일 친했던 친구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